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oad View r e d e s i g 지 응. 이 건물은 뭔지 모르지 여기가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 아 이게 아까 거렸지 여기가 국제 뭐 음.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어 새로 지었어 이것도 봐빠학게돈 많다니까 어. 언어교육원이네 아 어느 쪽으로 아까두 개의 루트가 있는데. 아, 이쪽, 동대 쪽으로 내려가자. 아우, 착칙해 아우, 아. 아니, 무슨 저건 중국 건물 같다. 이지 <웃음> <웃음> 여기가 <응>. 여름에도 <웃음> 살짝, 아, 살짝 좀더 추운 느낌이야. <웃음> <웃음> 이심으로근 <웃음> 건물이 이상한 데다 지어왔어 이거는. 여기가 컴공이랑 막 그런 거다 있어. <웃음> 기계공학부 있고 왼쪽이 자동차 도야. 음. 오 그러네. 정비센터가 있네. 어...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 있지. 응. 저희가 건축학과에 돼. 음. 아, 내가 이러면 다 하네. 아, 큰일 났다. 나도 진짜 고인물이다. <웃음> 실제로 좀더 칙칙해 이 응. 종류가 그 훨씬 칙칙해 <웃음> 뭔가 사람들 없어도 좀 느낌 오지 않아? <웃음> 아 너무 복전 그거 하느라고 여기 좀아깝다어 이제 나는 컴공하니까 다시 복전할 수 있는 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할 거야? 아 근데 복전을 하니까 좀더 나은 게 뭐냐면 서루에서 떨어지진 않아. 아, 진짜? 어 자소서에 떨어지진 않아. 그러네. 어. 그, 요즘에는 자소서만 읽으니까, 음그 경험을 좀 높이 사는 것 같아. <웃음> 그렇군. 문과생이 컴퓨터를 한다는. 여기 왼쪽이 자동차 공학관이고, 음. 여기가 시계탑. 공대 시계탑. 저것도 왠지 새로 지은 것 같아. 아, 한 10년 정도 됐을까 어, 진짜? 어. 그걸 안 그래 보인다. 아니다. 이 건물이 컴공건물인데 나는 주로 여기서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아까 저 나무들 많이 보이지? 음. 저 나무 건너면 도서관이야 음. 흰색 도서관 백도라고 해여기서 음. 많이 연애해 <웃음> 화가 나네요 <웃음> 왜 화가 나시죠? <났죠? 웃음> 전 못해봤거든요 <웃음> 야, 어. 학생 나온 지도 있다. 어, 여기. 겨 컴공이 그나마 좀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 잘돼 있는 것. 같아. 어, 올해네 여긴 그래도 좀더 화사하지 않아? <웃음> 음, 좀. 같은 공대라도 기계보다는 IT 쪽이 좀더 세련된 것. 맞아. 여기서부터 이, 이게 이 공과대의 끝이고 여기서부터 자연대야 음. 어, 왼쪽은 아직 공과대인데 여기서부터는 여자비율이 좀더 많았고 여기서 좀 내려가야 돼 음. 여기서부터 막 자연대 1, 자연대 2, <웃음> 자연대 사람이래 여기도 봄에 오면 되게 예쁜 게, 이게 다 벚꽃나무거든. 음 봄에 보면 진짜 예뻐. 와우! 저기 숲을 건너면 응. 우리 생활관이 나와 생활관? 어 아까 내가 밥먹는데 보여줬지? 응어 거기가 나와 응. 어. 여기가 화학과. 음. 그리고 여기 왼쪽이 약대야. 음. 지금 후문에서뭐 시위한다던데? <웃음> 저기. 저게 저 소리인가? 어, 애국당 막 이런 거? 음. 어. 여기가 화학계통 음... 여기 지나면 호수 나오고 음... 너가 말한 그 호수 음, 박물관이 나와 박물관? 아 박물관도 있어 폭살 두고 있는 여기가 적 o n 물관여기 호수. 포스트 안녕 보수단체 집회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활대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호수가 나와 호수가 나와 <목소리> <딱.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호수야? 아 이거 호수야. 계도 대회도 많이 해. 그래서 <웃음> 많이 해보셨나요? 아 조금 조금 아니 우리 학교엔 이런 호수 자체도 없어서. 내가 학교 식당. 음. 봄에 와야 되게 예뻐, 그러니까 벚꽃이거든 음... 그리고 저녁에 오리네? 어, 오리 있어. 여기 좀올라온올라온다올라온다올라온다줄거 없지? 응. 음. 시대가 음. 원래 저기 반대편에 있거든. 응. 음. 엄청 멀어. 응. 음. かだよいやうるちてないん もう...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호문이 우리가 간적 없는 데지. 아, 호문이 간적 없는데.